암살자가 우리 중에 제일 재밌는 것같아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야 o r r y I'm sorry. i 위로 o 위로 r 올라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우 싸먹겠는 뭐잡아 오케이 콜 노리고 싸먹게는 거잖아 이거 모를 거 같은데? 와 이거 한 번에 네명이 쏠렸어 이번 판좀 짜릿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 괘씸한 아. 오리들 제가 잡지 어요 일단 은행에서 은행에서 이쿠랑 어? 아, 아니 말해도 <웃음> 이쿠랑? <웃음> 이쿠랑, <웃음> 아니, 이쿠랑 <웃음> 같이 있었다까지 아니... 말해야지 야. 야 어떡하라고 여기서 이러거든 <목소리> <목소리> 이쿠랑 뭐! 이쿠랑 뭐! 이쿠랑 뭐! 뭐 대체 다인에. 이쿠랑 뭐! 하이백님이랑 이쿠님 나오는 건 봤거든요? 어 다행이다 부벤님이 나랑 하이백님 같이 나왔다는 게 됐대 달둥님하고 저는 미용실에서 있었어요 문이 닫혀서 갇혀 있었어요 어? 잠깐만 미용실은 <목소리> 문이 안 닫혀! <다쳐>. 미용실에 문이 <목소리> 없어 어 이거 이쁘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쿠 아니 아니 미용실에 진짜 아니, 그냥... 문이 없어 아야이큰님은 그래. 절대 아니야 비용실이 아니라 그 옆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인정 아 응. 그럼 다음에 뭔데? 아 이거 이큰님 아니야? 아나 궁금해 미치겠어 빨리 하이백 불러와 아. 뭔데 다음 <웃음> 얘기가 <얘긴가>? <웃음> 그 오리 냄새 나는데? <웃음> 내가 볼때 뚜찌님 직업은 개코야 냄새를 잘 맡아 <웃음> 오른쪽에 계신 <웃음> 세분 이거봐 내 업보가 너무 많이 쌓였다 이거 다 썰고 다녀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 닫고 썰게요 저쪽에 이제 같은 우리 오면은 문 닫고 더블킬 내고 신고한 다음에 직, 직업 해가지고 암살 해볼게요 자 내려가는 거썰 내려가는 거 썰고 문 닫아가지고 피할게요 내려가는 거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어딘가에 백과 세도세가 내려가는 거 썰게요 어어 아! 뭐야? 왜 내가 신고가 돼? 아 이거 뚜찌님이다. 이거.. 저.. 아닌가? 그니까 러 제가 뚜찌님 따라서.. 아 제발 나아니 아, 뚜찌님 따라서 오두막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뚜찌님도 알, 알죠? 나랑 같이 문 앞에서 맞아, 트, 맞아, 맞아. 들어간 게 아니라 문에 섰는데 그것에는, 갑자기 신고가 올렸어 맞아 맞아 이크님을 용의사상에서 제외하고요 채도댕님 사법주행하는 나이상... 거 같고요 이거 부배랑는채도댕 제외됐어.. 부배님 직업 혹시 어떻게 되겠냐? 어, 이거 직공을 어, 나랑.. 자경단 말이 안 되는데.. 자경단이야 이거 작용단 아니야. 왜냐면은 작용단이 아니라 팔콘이 팔콘이 살아있는 거. 그래서 게임 안 끝나는 거. 야근데 그거 그럼 <웃음> 부배님 팔콘인거 아니야? 아유, 근데 이거 암살을 싸? 그러면 시한 뚜치님 아, 부배님이 쏘신 거예요? 그럼? 그러니까 쏘고 싶어 뭐? 아니요. 저안 쏴. 아무도 안 쏘면 쏘야아 근데 일단 제가 저 이쿤 님 어때요? 뚜치님은 직업이 어떻게 돼요? 아 이거 뚜치 아, 부배님은 누구를 힘안 줄까요? 아 뚜치 님이요. <웃음> 나도 근데 부배. 어? 아니 진짜 이쿤 님그 진짜. 잘못된 생각인데 그거? 잘... 아, 네. 아 모르겠다. 아, 근데 그래. 뚜찌님이랑 나랑 어, 같이 하나, 오두막에 그래. 있었는데 신고가 올려가지고 아 이번 판. 판도... 그다음에 체두세 납다. 너무 찢었는데 어떡하냐? 오빠가 너무 싸졌네. 아송골미였네이쿠랑 <웃음> <웃음> 체두세가 <웃음>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더블킬했다고이쿠 아 세가